아 <목소리> <목소리> 어, 몸이 떨리고 뭔가 감기인 것 같은데 어 댕댕아 괜찮아 머리 좀 줘봐 머리를 맞대면 온도를 알수 있어 음. 음. 어, 너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감기 아니야 어? 감, 감기? 야 세균 땅! 감기 걸렸으면 집에 나가! 너한테 감기 얼매면 어쩌라고! 아 정말 짜증나! 아, 어, 미안근데 야! 우리도 그렇지! 이렇게 아픈 애를 그렇게 밀면 어떡해! 내가 더 손해거든! 이거봐! 내 손에 세균 묻은 것 같아 세균! 야차별이 말이 맞아 나같은 세균면은집이는 응. 가버려야 해 응. 그래 맞는 말이긴 하네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어 저런 드디어 갔네 쟤 때문에 하무티면 감기에 걸릴 뻔 했잖아 야 차별 그래도 그렇지 아픈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너도 쟤한테 감기 올마서 힘들어 봐야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아휴 요즘 애들은 스쿠옹 음음음 동생이 음. 괜찮아졌니? 네 선생님 이제 멀쩡해요. 그래 그래. 얘들아 어쨌든 옆반 친구들은 독감에 모두 걸려서 많이 결성한 것 같구나 우리 학교에 독감이 <웃음> 유행하는 것 같으니 학교에선 손잘 씻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렴 네 <웃음> 정말 짜증 나 나는 손도 잘 씻고 매일매일 온몸에 소독약 샤워를 하는데 우리 반 세균맨 때문에 내 예쁜 얼굴에 마스크로 가려야 되잖아 에이. 차별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넌말 걸지마 너한테 냄새나 어... 세균 1억 마리 아니 5억 마리 방금 네 침이 나한테 튀었어 나 감기 걸리면 네가 침칠 거야? 아니 세균이 보인다고? 네 눈이 망원경이야? 누구나 생은 없거든. 내 눈은 다 보여. 네 얼굴을 봐. 딱 봐도 한달 동안 안 쉽게 생겼거든. 아닌데, 나 오늘 아침에 샤워했는데. 야, 다음 교시 뭐야? 야, 댕댕이, 난 마스크 세겠어아또 왜? 너 저번 주에 독감 걸려서 아파했잖아. 아직 네 몸에 어, 어디 보자. 세균이! 피먹말이 있어! 아니야! 나나손 소독도 했어! 손 소독은 무슨? 그걸로 되겠니? 넌 소독약을 아주 먹어야 해! 정말 말도 못 알아듣고 정말 짜증나! 허! 니아야 피켜봐! 어이 진짜! 이씨 진짜... 걸 확!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니가 나 때리고서 강기 걸리면 니가 다! 거야, 니 새끼 타다 경거니까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뭐때리지 <웃음> <웃음> 아무것도 못 해줘. 어쨌든 감기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러니까 서로 조심 좀 하자. <웃음> 정말 짜증나. <웃음> 오, 야구나. 니가 어, 참아. 차별이 말대로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 어휴, 차별이랑만 안 마주치면 저러지 않을 거야. 맞아 착한 내가 참아야지. 에이. 어휴, 댕댕이. 귀엽네. 자사 개를 두개 먹고 세 개를 먹으면 몇 개를 어, 먹은 거지? 너무... 왜 이렇게 어지럽고 너무... 머리가 아프지. <웃음> <웃음> 콧물도 나고 설마 나 감기? 어자별아나 방금 어. 들었는데 너 감기야 맞아 쟤 기침을 엄청 크게 했어 아, 아니거든 코 간지러워서 한 거야 어자별아 혹시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너는 좀 격리를 시켜야겠구나 아니에요 저진 진짜 멀쩡해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쪽 교실 구석으로 좀 가주겠니? 다른 친구 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 에? 저 진짜 감기 아니라니까요 아이 그래도 혹시 몰라도 그래 저기 앉아있어 아... 어, 왜... 네. 감기는 아니겠지? 내가 감기 걸린 거면 저기 댕댕이나 김 i 아 탓이야 세균덩어리 녀석들 고시다고시 t 시시다 o 아이고 g o t a n g 이 나고 n g o Tango, t a 린 g 같구나. 에 g o Tango, 요 a 장난이고 그냥 감기란다? 오늘 o t a n g 고푹 a n 그 감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쓰고다녔다고요뭐잘 씻고 마스크를 잘 썼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도 걸릴 수 있단다 스커트 <웃음> 선생님 이거 분명히 올은 거죠 전잘 씻고 마스크도 잘 썼는데 제가 왜 걸려요 <웃음> 꼭 그런 건 아니고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웃음> 이건 다 우리 반 리야 그리고 댕댕이이 세균 덩어리 때문이야 어그래 어그래 아. 나만 감기 걸렸었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웃음> <웃음> 야 차별아, 너왜 마스크 안 썼어? 으우 응? 우. 다 너네한테 옮문 거야, 이 세균 떡어리들. 너네도 감기나 <웃음> 걸려라. 밥도 먹지 마. 응, 응, 내 마음이. 더 맛있어졌다. 어? 응? 응. 어쨌든 그거나만 꼭 감기나 걸려라. 피자, 세균. 지나갔다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드 Dead 2002> <드 떨어진 people> <드타> <드> 가벼 아+ 그러지 좀마 다른 애들은 무슨 잘하고 댕댕아 교실에서 비가 내려 진짜 하리지이야 뭐 말리지 마다 너한테 울은 거라고 나 손철 씻고 마스크도 잘썼었는데다 너네한테 울은 거잖아 뭐래 그만 좀해으 음, 웃기지 마 오, 비가 내려 댕댕아! 아, 띠띠 가져와! a few minutes later. 게 이게다.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잘 됐다. <웃음> 나만 안아프니 그래도 속 시원하네. 차별 너무해 에치스컬그러이까스코에치스코에치음 <웃음> 차별이 몸은 이제 괜찮아졌니? 전에 학교에 침을 뱉어서 친구들을 감기에 걸리게 만든 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어, 하지만 저도 옮은 거고 저도 억울래요 그렇다고 nope. 친구들에게 감기를 옮겨? 흠. 선생님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저를 징계위원으로 절대 안보내실걸요 이거 어머님이랑은 이야기가 끝난거란다 징계위원에서 회 보자구나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도 이제 못 감싸준다도구나 엉뚱하게 처벌하시려는다 음. 댕댕아, 댕댕아, 댕댕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어어 힘들어! 댕댕이는... 감기에 약하단 말이었어 <웃음> 어, 뭐, 뭐... 뭐라고? 댕댕가우려 왔어! 어? 어? 어? 어? 그래, 댕댕이 친구들이니? 댕댕이는 내일은 넘기기 힘들 거란다. 인사들 어? 아, 아, 아. 나누렴! 소스를 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리고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니네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감기 걸렸다고 어떻게 죽가 역시 넌 끝까지 화만 내는구나 어허. 어쨌든 차별아 내가 비록 내름이 없어지겠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잘해줘 알겠지? 남들한테 미움 받지 말고 응? 어? 그리고 차별이는 마스크 벗은 모습이 참 예쁜 게 아주 좋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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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걸렸고 마음의 복을며에 걸려서 제가 아픈 거란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그건? 차분리 너만 해줄 수 있단다 그게 뭔데요 댕댕이가 살수 있으면 다 할게요 음... 정말이지? 그래 댕댕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렴 그럼 감기가 나을 거야 정말이죠 내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침 뱉은 거. 내가 세게 적은인데 잠깐 너한테 침 뱉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사사생님, 이제 남겨주세요. 제가 사과도 했어요. 이주 살릴 수 있죠. 아이고, 사과가 되셨구나. 댕댕이는 사과가 듣기 전에 벌써 눈을 감았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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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잖아! 아 진짜 쪽팔리게! 의선생님대능아완네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하라고 그래. <웃음> 진짜 너네들 학교에서 신 그래도 다행이다 댕댕이가 무사해서 <웃음> <웃음>